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드라이버의 탄도를 높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높은 탄도로 공이 날아가게 해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클럽의 로프트가 뭐 남성용 같은 경우는 구도에서 10도, 11도 그리고 여성용 같은 경우는 11도에서 요즘은 13.5도까지 로프트가 좀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그 이유는 비거리는 충분하게 낼 수는 있는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충분한 탄도를 만들어내질 못해서 비거리를 좀 손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인 탄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드라이버의 로프트가 점점 올라가는데요. 드라이버의 로프트가 올라가는 것이 설명을 해주듯이 우리의 볼도 좀더 높게 올라가야 거리를 충분히 낼수 있어요. 물론 너무 높게 가서 거리를 손해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요. 자, 정타를 맞춘다는 가정하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거리 200을 넘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13도 정도의 타출각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150에서 180 사이 정도의 비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대략 한 13도에서 15도 사이 정도의 타출각을 충분히 만들어주셔야 되는데요. 드라이버의 탄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공이 힘있게는 나가긴 하지만 굉장히 낮게 떨어지면서 캐리는 적고 런이 발생하 많이 발생하는 헤저들을 넘기기 못하거나 혹은 오르막 콜에서의 거리 손실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드라이버 탄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드라이버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요 몸을 우측으로 기울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제자리에 잡아 두시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드라이버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머리를 공 뒤에 돈다 뒤에 둬야 된다 라고 알고 들 계시는데 우리가 이미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머리는 공보다 클럽 헤드보다 더 뒤에 있게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머리를 더 기울여주고 체중을 오른쪽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은 지나치게 기울어진 셋업이 나오면서 체중이 백스윙 때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넘어가게 되고 약간 넘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지나치게 넘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나친 골반 스윙이 발생하면서 을 이렇게 뒷땅을 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셋업을 잡을 때는 최대한 체중을 5대5 우측으로 많이 보내도 절대 60% 이상의 체중을 우측으로 보내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그 상태에서 다운스윙의 시작은 최대한 왼발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빠지면서 몸이 나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다펴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왼발의 바깥쪽이나 새끼발가락 쪽 이쪽으로 체중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공을 치게, 치게 되면 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로프팅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서 공의 탄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체중이 과도하게 넘어가면서 지금 보시는 건 약간 클럽헤드가 닫혀서 덮여서 들어오게 되기 이 때문에 체중을 왼발의 뒤꿈치쪽 골반이 왼쪽으로 나가면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이 뒤꿈치쪽 왼발의 안쪽, 이 안쪽에 제대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반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몸이 일자로 서있게 되고 혹은 일자로 서있는 상태에서 뒤로 약간 기울어지게 되고 그러면 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클럽의 로프트를 충분히 살려서 공을 어퍼블록으로 강하게 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의 탄도가 충분히 유지가 된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높게 떠서 멀리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운스윙의 시작이 뭐 손의 움직임이나 팔의 움직임이나 상체의 움직임은 배제를 하더라도 일단 뒤꿈치 쪽으로 빠져주면서 골반이 왼발의 안쪽 선상에서 돌아준다는 느낌을 최대한 가져주시면 은 볼의 탄도를 조금 더 높여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아마추어분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시는 게 공을 높게 띄우시겠다고 손목을 꺾어서 클럽 페이스를 위를 향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어, 아이언 같은 경우는 클럽에 그루브가 있어서 똑같이 다운블로로 릴리스를 들어가게 하더라도 공이 충분한 탄도를 만들어내지만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페이스면을 보시면 은스위 스팟 부분에는 뭐 그루브가 없이 그냥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진 경우가 다 대부분이에요. 공이 좀더 튕겨져 나가기 위해 이미 우리는 충분한 로프트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클럽 페이스를 더 위를 향하게 스쿠핑을 해서 클럽을 올려주신다면 오히려 과도한 로프트가 발생을 하면서 공이 거리가 굉장히 적어지게 되거나 혹은 스쿠핑은 슬라이스를 굉장히 심하게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이 슬라이스가 날 확률도 굉장히 높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 허리턴을 제외한 나머지 동작들은 다 정상적으로 충분한 릴리스가 이루어져서 진행될 수 있게 올려 치는 스윙은 충분한 릴리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슬라이스가 굉장히 쉽게 나요 그러기 때문에 체중을 뒤로 보내주면서 릴리스, 로테이션, 그리고 회전은 끝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조금 더 일관성 있게 큰 실수 없이 드라이버 탄도를 충분하게 만들게 돼서 네 어, 잃어버렸던 비거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